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이번 강의 영상은 PC 프로그램 인데요 유튜브 시장이 늘어나는 지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프리미어 프로나 파이널 컷 프로 다빈치 리졸브 등 훌륭한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전문적이어서 어렵고 금액이 비싸기도 하고 또 무료라고 해도 용량을 많이 차지해서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은 한번 결제로 연구 사용이 가능하고 편집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배워보시고 더 다양한 효과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면 그때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바로 모바비 2021 비디오 플러스 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모바비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고 설치 방법이나 구매방법 인터페이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 방법부터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모바비 2020 비디오 플러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2021과 차이가 5가지 정도가 나지만 제 강의를 듣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020과 2021의 차이점은 다른 유튜브 영상에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될것 같고요 저는 모바비 스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바비 스위트와 모바비 비디오 플러스의 차이점은 모바비 스위트는 화면 녹화 기능 제가 지금 이 화면을 녹화하고 있는 기능 그리고 컨버터 기능 파일 변환 해주는 기능 이것들이 추가된 것 뿐이지 편집 프로그램 자체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바비 비디오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자, 그러면 설치 방법부터 하나씩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설치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을 들어가 줍니다 모바비 그냥 검색하셔도 되고 저는 저희는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일 위에 창이 나오죠 모바비 에디터 클릭해 줍니다 모바비 에디터를 먼저 들어가는 이유는 모바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그다음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비디오 스위트까지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바비 비디오 스위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차, 차이점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은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 인데요 비디오 에디터와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1년간 무료 업데이트가 가능하고요 에디터 플러스 그리 인터페이스 디자인 4K 지원 타임라인 미리보기 트랙 수도 굉장히 많고요 인트로 이런 것들이 비디오 에디터에 안 되는 것들이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를 추천드리고요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를 들어가 줍니다 여기 들어가셔서요 다운로드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실행하실 거나 저장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저장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모바비 에디터 플러스 창이 나타나면서 라이선스 계약 약관에 동의함 창이 나타날 겁니다 이거를 누르고 설치를 누르시면 설치가 됩니다 설치 설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에 설치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시작 나오죠 시작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 창이 나타나면서 로딩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결제를 하시기 전에 제가 아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들어가셔서 앱 제거 열심히 깔은 모바비 에디터 플러스를 삭제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 모바비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 보이시죠? 누르신 다음에 제거. 제거를 누르게 되면 그럼 더 이상 뵙게 될수 없어서 유감입니다. 이렇게 해서 40% 할인가로 지금 구매가 가능하죠. 그러면 아까 65,000원에서 40% 할인이 됩니다. 그럼 다시 할인가로 지금 구매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할인된 금액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39,000원이죠. 65,000원에서 39,000원으로 확 줄었어요. 4만원이 안 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여기서 보시면은 뭐 이렇게 국가를 다르게 설정을 하셔가지고 외국 돈으로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 번거로워서 그냥 39,000원에 구매를 했, 했고요. 그리고 비디오 스위트도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통 스위트는 많이 안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요렇게 결제창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요 순서대로 결제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구매창이 있습니다 구매창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할인 전 금액이긴 하지만 보시면 타임라인 마커와 미디어 파변화 화면 녹화 요 세개 말고는 다 똑같죠? 그런 다음 구매를 하게 되면 모바비측에서 메일로 인증키를 보내줄겁니다. 그럼 그 인증키를 받아서 모바비 시작하기 전에 인증키를 입력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바비 스위트가 있기 때문에 스위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는 비디오 변환이나 이런 화면 녹화, 포토 에디터 이런 것들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는 새 프로젝트 불러오기 클릭해줍니다. 오늘은 소개 영상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어떻게 인터페이스가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모바비 에디터 플러스의 창입니다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일 처음에 미디어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여기 창은 미디어를 가져와서 저장할 수 있는 창 오른쪽에 보시면 나타나는 화면은 미리보기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타임라인입니다 타임라인이고 파일을 불러올 때 가져오기나 미디어 핀에서 이렇게 파일 추가하신 다음에 폴더 추가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소화 시킨 다음에 이렇게 끌어오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끌어왔을 때도 여기다 바로 타임라인에 이렇게 바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보신 다음에 미리 보기로 좀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내리게 되면 타임라인에 이렇게 생성이 되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타임라인이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해서 더 섬세한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텍스트 트랙이고요 여기는 비디오 트랙 여기는 오디오 트랙입니다 이렇게 트랙이 나눠져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 플러스 모양 보이시죠 그걸 누르면 트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화살표 모양 같은 경우에는 작업 취소 실행 취소입니다 이렇게 하면 취소가 되죠 다시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휴지통 모양 같은 경우에는 삭제 삭제입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면 여기는 소리 소리는 모바비에서 제공되고 있는 효과음 이고요 음악 음악도 마찬가지로 모바비에서 제공되고 있는 음악입니다 그리고 샘플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예시로 사용할 수 있는 샘플 비디오고요 이렇게 눌러보셔서 미리보기 화면에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확인 된 다음에 끌어오셔서 이렇게 제일 위에 올려 볼게요 요렇게 위에 올리려 는데 이렇게 됐죠 그러면 여기 위에 앞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걸 다시 눌러서 이렇게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비디오 트랙 하나가 더 추가가 됐죠 요런 식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구창도 뜨고요 자. 그러면 다시 배경. 배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색 배경, 그라데이션 배경, 내가 네, 정지해놓고 뭔가 내용을 적고 싶을 때 그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효과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술봉 모양은 필터입니다. 필터. 아주 다양한 필터들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창은 화면 트랜지션입니다. 화면 전환 효과라고 하죠. 화면전환 효과고요. 여기 T 모양은 텍스트입니다. 인트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텍스트 이런 거다 눌러보시면 어떤 효과들인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풍선도 있고 오프닝 다섯 번째 창은 이렇게 스티커입니다. 여러가지 스티커를 다양하게 표현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창 보시면 이게 도구창입니다. 여기서 비디오 편집이라든지 그럼 고급진 키 프레임 애니메이션, 확대 크로마키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도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끝입니다 아주 쉽죠? 기본적인 컷 편집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오늘은 생략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단축기라든지 컷 편집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디오 에디터 플러스와 비디오 스위트는 세 가지 차이밖에 없습니다. 컨버터, 타임라인 마커, 화면 녹화 기능 요거 세개 말고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모바비의 종류와 설치 방법, 구매 방법, 인터페이스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다른 편집 프로그램들에 비해서 직관적이고 쉽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히 소개만 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강의를 진행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바비 에디터 플러스 2021 버전을 사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